안녕하세요. 한림세무에게 세무사 정일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창업기업과 세무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업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세무문제 사례를 통해 사업준비 단계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절세 방법과 사소한 욕심으로 세금을 탈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준비단계의 세금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창업준비를 하면 보통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비품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니 인테리어나 비품구입비 지출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사업을 시작한 후에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도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거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테리어가 완료되거나 비품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품을 구입한 날이 2018년 1월 15일이라면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가 되기 때문에 2018년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비품을 구입하면서 내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2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면 아무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세법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은 광물의 채취를 시작한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해야 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조속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거나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업종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사항인 경우 허가증 사본,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리인이 세무서에 대신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여기에 추가해서 법인 주주명세서와 법인 인감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사업가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세금에 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물건을 살때 제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 번도 거래가 없던 사업자가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먼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지 못하고 나중에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라는 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도 확인하셔야죠. 간혹 이미 폐업한 사업자가 그 남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죠. 폐업자인지 아닌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증 명의와 대금을 받는 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간혹 현금으로 구매하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10% 할인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물건값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당장의 지출이 아깝다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포기하는 사업자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세금 면에서 손해가 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가령 100만원짜리 물건이라면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 붙는데요. 110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10만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공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물건값으로 100만원만 지불한 셈이 되죠.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물건 사면서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물건값 1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에 간이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그런 간이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받지 않은 금액 100만원에 대한 2%만큼 가산세를 물어야 되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구입해서 허위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허위 비용 계산 시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짓 세금 계산서랑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뜻합니다. 가령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발급된 세금 계산서나 거래가 일부 있었더라도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기재한 세금 계산서가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서 허위로 비용을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 했다가는 더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치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금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짜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치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2년 뒤에 드러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 100만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치한 데에 대한 가산세 2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적게 신고한 데에 대한 가산세 40만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한 데에 대한 가산세 약 22만원. 총 합계 182만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적게 내려다가 182만원이 추징되어 8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A사가 개인사업자이고 A사의 대표 B씨의 소득세 세율이 35% 구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허위로 비용을 잡아 적게 낸 소득세 350만원 추징,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40만원, 적게 납부한 데에 대한 가산세 약 76만원, 총 합계 566만원입니다. 즉 소득세 350만원을 적게 내려다가 566만원이 추징되어 21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A사가 20%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이고 B씨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소득세 세율이 3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허위 비용으로 적게 낸 법인세 200만원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80만원,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약 44만원,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추징 385만원, 총 709만원이 추징되어 509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같이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1 천만원짜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함해서 298만원이 더추징되고 법인사업자라면 591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되고 처벌됨으로써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준비단계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절세방법과 사소한 욕심으로 세금을 탈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창업 기업과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